아이브 안녕. 네 이름은 레이. 아니면 콘스이 아이브에서 랩과 보컬 맡고 있는 레이다. 여기가 어디? 숙소지. 뭐지? 제목 나 제목 내가 정했는데 까먹었어. 잠깐만. 다음 내가 확인할게. 어머 조금만. 컨슨 예, 애플 턴 컨슨 예, 애프턴휠션 오늘은 제가 혼자 왔어요. 다이브 혼자, 아, 혼자 아니죠.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하나. 친구들과 함께 레이가 왔습니다 일단 다이브랑 소통을 해야 되니까 저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갈게요 치면적으로 귀엽다 그치? 내가 이렇게 치면적으로 시작했으니까 아무래도 <웃음> 귀엽죠? 오늘은 내 반에 있는 귀여움이 친구들 데리고 왔어요 사실 더 많이 있는데 오늘 컨셉은 약간, 약간 파스텔 톤 친구들만 가져왔어요. 근데 약간, 오늘 <웃음> 이 친구들 눈빛이 약간 죽어있어요. 약간, 이쪽 을 보고 있는데? 이쪽 을 보고 있어? 그쵸? 뭔가 괜히 미안해져요. 미안해. 컨신이 <웃음> 잘, 컨신이잘 자리가 없어요? 아니요, 저잘 때는, 그데 팁이 있어요 다이브 근데 뭐 갑자기 이렇게 토크 시작했대나? 미안해 인사를 잘안 하면서 안 시작했는데 팁은요 인형이랑 어떻게 잘 자냐 이 팁은요 이 친구들은 일단 매일 저는 같이 자는 친구들이 달라요 이게 다 돌아요 약간 알바하는 사람처럼 돌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친구랑 자겠다 나는 전침잘때 인형들을 이렇게 자요. 이렇게 이렇게 전이 친구들 베개로 볼 베개가 필요해서 볼 베개로 자야 돼서 친구를 고르고 남은 친구들 그러면 어떻게 막 발에 있으면 치면 침대 아래 떨어지고 막 슬프잖아요. 막 일어나면 막 이렇게 죽고 있어. 그러면 너무 이렇게 되니까 침대 위에 올려놔요. 아니면 옆에 저는 테이블이 있으니까 거기이왜 올려주거나 잘 피해줘야 돼요 왜냐면 친구들 발 밑에 있으면 너무 슬프고 근데 옆에 있으면 얘한테 나는 집중하고 있는데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돼요 아지 너무 열심히 얘기했다고 죠 <웃음> 맞아요 리나벨 알아요? 이 친구는 디즈니시? 아니면 해외 디즈니랜드인가? 몰라요. 가면 받을 수 있는 다이브가 선물해졌어요. 얘는 제일 신인이에요. 그래서, 너무 예쁘다. 그쵸? 리나벨 너무 좋아. 무지개 인형은, 이거는 그 케어 베어인 무지개 친구인데, 피치 씨 촬영하다가 선물해주셨어요. 역시 피치 씨는 제 취향을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얘도 아 얘가 제일 신인인가? 제일 신인인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리고 인 년도 얘이 닮, 그쵸? 이친구를다 레이 얼굴 닮았어 얘는 약간 얼굴 형이 닮은 것 같아. 얘를 뭐였더라? 뽀뽀 뽀뽀짱 옛날에 다이브한테 소개한 뽀뽀짱 얘 나는 다좀 닮은 것 같아요 근데 다 이름이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는데 하나하 하나 소개하면 힘드니까 음음 음. 오늘 레이&무드는 의 뭐냐고요? 오늘은 오늘은 토크쇼니니까 약간 멋진 레이로 갈까요? 아닌가? 맞아요, 그렇죠? 오늘 멋진 약간 MC 레이로 가겠습니다 MC 레이로서 다이브들이랑 소통을 할게요 나도 내가 뭔 소리 하는데잘 모르겠어. <웃음> 음, 가장 좋아하는 인형이 뭐예요? 가장 좋아하는 인형은 없고, 진짜 다 아껴요. 다 소중하니까, 음, 또켤 수가 없어. 이렇게 많아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저도. 인형 방을 만들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나 어떡하지? 다이브는 나도 그럼 물어볼게요 다이브는 인연들 많아지면 어떡 해요? 난 다이브한테 물어보고 싶어 음... 창구 창, 창구 창좀 슬프지 않나? <웃음> 책상에 올려놓는 게 낫나? 음. 그치, 침대에 그냥 같이 있는 게 낫겠죠? 더 이상 많아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고버렸어요 근데 외롭지 않잖아요 외롭봐 이렇게 부앱 하는데 얼마나 든든해요 친구들이 많아서 구독 구독 그독 구독 구독 레이 안고 했 이 친구는 뭔지 알죠? 거기 가면 파는 친구인데 원래 이소가 그 갈색 브라우니 있잖아요 근데 브라우니가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 나도 얘랑 같이 자면 너무 좋겠다 했는데 원래 거기 가서 그 눕대랑 얘랑 엄청 고민했는데 그 일본에서 한국에서도 그거 있어. 도지 아니시오가나 天가미사네요돌리 그거 노래 있어요. 한국에서도 약간 고를 때 노래. 그거 해서 얘가 단점 됐어요. 그리고 얼굴도 열심히 보고 골랐어요. 저는 맑은 눈인 친구. 유진 언니처럼 이눈 빛봐요. 이제 한번 눈이 쳐... 한 눈이 마주치면 잊을 수 없는 이 멋진 눈빛 그래서 이런 걸 골랐어요 <웃음> 뭐가 있지? 뭐가 있지? 내네 친구들이 정말 많네 그쵸? 저 그래서 일본에 사실 일본에도 진짜 많아요 일본에 사실 보냈었거든요 미안해 엄마 <웃음> 일본에 나 혼자 웃으니까 불끄럽네이년 뭔지 알아? 엄마들의 고생 딸이 짐을 계속 보내니까 엄마는 집에 존리하는 것도 없는데 계속 나는 보내요 <웃음> 엄마 미안해 <웃음> 그쵸 타입 벌써 해요 타입 벌써 해줬으면 좋겠어요? 안 해요 응. 오늘 TMI는 연습을 해きました. 연습을 해. 어 맞다 리즈 얘기를 했나 안 했죠 아직 다이브. 리즈랑 아니 오늘 리즈랑 진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리즈가 숙소에 있으면 하려고 했는데 리즈가 회사에서 연습해야 돼서 제가 혼자 하게 됐어요. 리즈가 보고 싶다. 리즈요? 이들은 진짜 하고 싶었는데 못하게 되어 그랬어요. 내상황 때문이니까 어쩔 수 없죠. 저번에도 실패고 했 오늘도 실패했어요. 오랜만에 일본어 타임을 가져 볼까요? 일본어는 시간을 못 지낼 것 봐요. 그럼 계속 일본어 할까요? 조금만? 계속 조금만 하는 거 뭔지 알죠? 한1 0분 정도. 자. 아니 한국어랑 같이 할게요. 한국 일본은 모르는 타이브가 속상해 할 수도 있으니까. 음, 일본어는 시간이 졌습니다. 자, 질문해 주세요. 음, 스키나 아이스와 모치로 유기입니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일본에 있는 짭살도 아이스크림입니다. 그게 진짜 진짜 맛있어요. 제가 왜 그걸 좋아하는지 이유를 말해 お餅、お餅とお餅の中に美味しいバニラのアイスクリームの味のアイスクリーム美味しいバニラ味のアイスクリームがあるからすごい美味しくて気に入ってます でもなんか2つあるじゃないですか でも2つとも食べたらなんかちょっと抜きえよ抜きえ抜きあだを英語こともらえないじゃ思いです抜きえそう <笑> 2개는 안 돼. 1つ, .ひとつ 1つは自分で食べて、1つはお姉ちゃんかママで一緒に食べてます. 제가 짭쌀도그 아이스크림 있는데 그게 두개 있잖아요, 항상. 근데 둘다 먹으면 너무 느끼해서 하나만 먹고 나머지 하나는 옆에 있는 사람이랑 나눠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나 친언니나. 근데 그게도 뭐 기쁨이잖아요 나는 먹는 기쁨 나는 먹는 거 진짜 좋아한 건데 아시가 分けて食べるのが本当に好きなんですよだからいつも美味しいものがあると周りの人にこれ一口だけ絶対食べておてもう絶対こう 가야 되지ないからって いつも 아안してます んー 나고야ね楽しかったですか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すごい素敵な時間でしたし 라고에서 애이했잖아요제 본가가 있는 집에도 갔다오고 밤에 반시 오지니에 가 유기미 라볶음 먹다시, 또오바이쪄 우동도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또 우동 만들어주셨어요그 니쿠 우동 그래서 맛있게 먹고 무대도 열심히 할수 있었고 오바이 쪄의 니쿠 우동도 먹고 무대도 정말로 힘들었지만 정말로 힘들었지 すき焼きがすき焼きがすごく食べたいんです最近また冬だからかなあったかいもの食べるとすごいおいしいじゃないですかうんクリスマスは何するクリスマスは でもその前の日, 크리스마스 이브に 가요대전があるので기다してくださってる嬉しいです 크리스마스 이브는 가요대전이 있으니까, 다이브 기대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엄청 엄청 투표한날りた 거예요, 다이브한테. <웃음> 여기よ지 크리스마스, <クリスマス 웃음> 가요대전가요대전기대해주세요ださ브たいぶ本当に本当に다이브にとって本当に本当に素敵な日になると思 대중, <웃음> <웃음> うんんんんれいちゃん英検受けるんだけど応援してほしい なんかVライブするたびに応援してると思うんですけど 前はなんかドリルの話したのかななんかいつの日か見てきやすい英検私も小学校の頃英検を絶対受けなきゃいけなくてなんか学校でないですか英検を絶対受けなきゃいけないみたいなそれでなんか勉強一生懸命してたんですけど A研、 うん勉強はノリだから私のフィーリングでやりたい気持ちが大切なので頑張れ英検頑張れ勉強勉強って大変ですよねなんで今日敬語なんだろう勉強って大変だよね私も一生懸命してたんだけど<笑><笑> 음生きることを応援してください頑張ろう頑張って生きよう私たち辛いことがあっても楽しいこともあるし頑張って生きろう生きよう好きな髪型私は 좋아하는 헤어스타일이요? 아, 너무 많은데. 이것도 좋아하고 이것도 좋아하고 이것도 좋아하고 이것도 좋아하고 이것도 좋아하고 이것도 좋아하고 이것도 좋아하고 <웃음> 그리고 이것도 좋아요 뭔지 알아요? 이거 다이브 맞춰보세요 이거 <웃음> 이거 알아요? 내가 좋아하는 이거 맞추는 다이브는 여기까지 <웃음> 아, 다이브 빨리 빨리 맞춰요 머리지 그거 있잖아요. 제가 러브다이브 때그우 하고 올린 사진은그 피아노머리 같은 거 이렇게 따서 이렇게 동그랗게 했던 머리억나요 제가 그 머리 진짜 진짜 아꼈, 아꼈었거든요. 너무 하고 싶어서 쌤들한테 아 제발 쌤저 이거 너무 하고 싶어요. 너무 하게 주세요 사진도 보여주면서 이거 너무 하고 싶어요 해서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가끔 지캠 보면서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気に入って髪の毛はあのラブダイブの時に三つ編みしてこうやって1つにあのまとめて エレガントな感じの髪の毛したじゃないですか？それがすごい 気に入ってましたあとでもやっぱり2つ結びも好きかな一応ヤンガレード超愛よ。これそう？チェデアン タイブアウトくれるタイヤを持つボイドいてし 요즘 무대 할 때마다 달라, 다르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hm. 사랑해. Thank you. 음. 타이브 질문해줘, 나한테. 나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거. 오늘 시간이 많아서 타이브랑 많이 얘기하고 싶어서 왔거든요. 머리가미 자르 빈도는? 빈도, 빈도가 머리가미를 자르 감각은 제가 앞머리 앞머리를 자르는 그거는 음 약간 제가 요즘은 눈썹으로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눈썹 아래 내려왔다 하면 애들한테 바로 가서 선생님 저 앞머리 잘라야 될것 같아요. 아 하나도 안 유니크해요. 길면 하나도 안 귀여워요. 하나도 안 유니크하고 하나도 안 멋져요. 이렇게 하고 잘라요. 그러면생이 오! 컨디이 머리 잘라야 돼? 알겠어. 오! 하고 잘라주셔요. 갑나게 와. 다시 그게는 도로만 대화하는데 막이게는 이게는 막이게는 막이게는 막이게는 막이게는 막이게는 이게는게는게는게 やっぱり유니크さ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リ는リ 좋아. 하는지 궁금해요. リ 너무 좋아リ다リリリリ 있는 고구로小さい頃からあったんですけどすごい小さい頃からちょっとずつ大きくなってるんですよなんでお母さんと相談してこれ取らなゃいけないかなってて昔なんかなんひょいてこうやって取ろうともしてたんですけどでもなんか友達みたいで気に入ってます이기 모겐은 좀제 친구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냥 아끼고 있어요. 있으면 사람 해 주고 인사도 해 줘. 잘자 인사도 해 주고. 아시ある 자, 옷모네츠 대신にしてあげてください. 레이눈 검정머리 갈색머리. 저는 요즘은 근데 또 검정머리를 하고 싶다요 왜냐면 겨울이니까. 겨울은 앞머리에 검정머리. 뭔지 알죠? 그게 콘순이군놀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머리도 마음에 들어요, 사실. 저는 모든 헤어스타일 바꾸는 거나 막 그런 거 너무 좋아해서 근데 언제나 심플해도 제가 유니크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펀슨이 심심할 때 뭐해? 심심할 때? 드라마 보고 근데 다이브랑 똑같은 거 같아 드라마 보고 막 엄마랑 연락하고, 연산 보고, 음악 듣고, 그림도 그리고, 몸 때리고, 똑같아요. 심심할 때 누우면 또 행복하잖아요. <웃음> 음, 음. 음. 벌써 휴가시네 다 드디어, 드디어 시휴가시 한국에서는 겨울방학이 좀 늦게 시작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더 빨리 시작해요 원래.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새해를 1월 며칠부터 방학이 아닌가? 그 전인가? 한국에서 방학이 좀 늦, 늦게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다닐 때도리어이여 휴가시네 휴가시요 冬休みはとりあえず私は計画立ててあげるとりあえず新幹線乗っておばあちゃんちまで行ってなんこたつの中に入ってみかんをとりあえず食べますみかん食べてなんとかおばあちゃんに切り餅も作ってもらってでちょっと携帯とか任天堂しながらちょっとよりになっててで呼ばれたらお手伝いして あ!宿題は貯めないで 자기네 술은 데요 바이브. 방학 숙제는 먼저 해요. 진짜 후회해요. 제가 얼마나 많이 후회했는지 알아요? 얼마나 엄마한테 혼났는지 알아요? 먼저 해내야 돼요. 진짜 뒤늦게 하면 슬퍼 밤새기 싫잖아요. <웃음> 후회했습니다. 이식이 아또 스키모 겨울방학 때 스키 가면 더 좋지 않아요? 저는 항상 매년 삿포로에 가서 스키를 했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수시도 맛있고 눈이 엄청 예뻐요 그리고 눈이 엄청 예쁘고 뭔가 원래 고기 있기만 해도 힐링됐던 것 같아요 冬に毎年北海道に行ってたんですけど富良野に行ってたんですけどご飯も美味しいし温泉もあるし好き毎日毎日 1日中してました1週間ぐらい あの時はまだちっちゃかったから体力がすごくあったなとレイちゃん宿題頑張るので応援してくださいいつも応援して宿題はね宿題まず応援する時のポイントが 辛さを共感しなきゃいけない宿題私の宿題なんかそういうのが一番嫌だったなんか次の日テストもあるのになんか暗記とかしなきゃいけないすごいたくさん暗記しなきゃいけないのになんか宿題が多い関係ない宿題なんか数学のなんかをしなきゃいけない道りなんか問題集をしなきゃいけないそしたらやることがすごいたくさんあるじゃん私は早く横になってもうご飯も食べてもう寝たいのに 何やることがたくさんあるじゃん。したら、あ、本当やりたくないってなるんだけど、したらまず問題集先にやる。問題集。私は天才だ。私は、私はもう東大に行けるぐらいすごい人になるんだ。もう勉強します。そして終わったらお母さんに見せるの。私お母さん見て私も学校帰ってきてすぐ宿題やったよ。すごいかっこよくなお母さん。そう言って。やって お母さんが褒めてくれお母さん私もう宿題やってもうあとテスト勉強頑張るから頑張らないにちょっと夜ご飯お願い私あの好きなやつでお願いしますって言ってまた勉強する暗記もう完璧そしたら終わってはあ終わったってでも心も涼しいでしょそしたらで美味しいご飯お母さんとクレヨンしんちゃんとドラえもんとかポケットモンスターとかサザエさんとか見ながらやって ミュージックステーションとかも見てあもうお風呂入ってわあ私もやること全部やったイエーイって言って寝て学校中の日朝電車でまた漢字テストのあの暗記。またしながら学校行ってそれの繰り返しでした。私は。朝の電車でいつもあの英語の単語のあれ見たいテストの勉強するか漢字テストの勉強するかあとは<笑> なんか？ 진짜 진짜 이걸로 뭔가 켄의 국민들과 경북들도 보고 있었어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다음 숙, 숙제 한, 하야, 해야 되는데 응원해달라고 다이브가 해줬는데 일단 제가 항상 다이브를 응원하잖아요 근데 먼저 응원할 때는 공감을 하고 나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원래 숙제할 때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고.. 근데 제가 예고를 다녀서 한국에서는 숙제가 없는 줄 알았다요? 근데 아니었나봐요 숙제가 있었나봐요 한국에서도 그래서 오, 한국 너무 좋다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일단 제가 중학교 때 그게 있었어요 너무 화가 나는.. 화가 날 때가 뭔지 알아요? 그 숙제가 엄청 많은데 다음날에 뭔가 작은 시험이 있어요 그럼 너무 화가 나지 않아요? 이잖아요.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해야, 해야 하냐면 먼저 숙제를 해요. 숙제를 다 하고 풀고 집에 오자마자 해야 돼요. 근데 날 쉬지 말고 오옷 갈고 바로 해야 돼. 그래야 집중력 이 있거든요. 해요. 그리고 다 풀면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이거 다 해냈어. 엄마 나 오자마자 다 이거 집중해서 다 해버렸다. 막 이렇게 하고 엄마한테 칭찬을 받. 엄마 나 이거 했어 이제 내일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엄마 나 저녁 이거 내가 먹고 싶은 거좀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엄마 오케이 받고 이제 다시 가서 내좀 쉬어야 돼요 쉬고 좀쉬 쉬면서 뭐 연산 좋아하는 거 먹고 맛있는 주스 마시고 하고 다시 집중해요 내 저녁이 기다리고 있어 내가 좋아하는 그게 기다리고 있어 그걸 생각하면서 시험 공부를 해요 다 끝내. 엄마 불러. 나 불러. 그리고 밥을 먹고 맛있게. 좋아하는 TV 보면서 엄마랑 얘기하고 가족이랑 얘기하고 아 너무 행복해. 그리고 이제 식스로 가고 아나 오늘 너무 해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그걸 그등굣길에서 다시 복습하면서 시험 가는 거죠. 그러면 헉, 완벽해. 너무 완벽해. 오케이 okay. 하이틴 다이브 할수 있어. 나 너무 또 혼자 급발지했다몇분 동안 <웃음> 이 얘기만 한 거야. 근데 이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웃음> 음, 友達들하고뭐 이런 거 하면 뭐해ん 음, 친구들하고 뭐 이런 하면 뭐해 음, 이 해요? 음, 친구들하고 음, 喧嘩をあまりしたことがなくていろいろ何か問題があったりしたらまず自分が何が悪かったのか考えてもしそれがあったらすぐ友達に自分が何が悪かったって思ったんだけど確認をしますなんかこれで自分が何が悪かったってちゃんと話して友達が何を自分に思ってるのか正直に話してもらってすぐ解決すると思います自分だったら 내뭐 <웃음> 스코시 씩 크리스마스 때였けど サンタさんはいると思う。こうクリスマスでサンタおじさんがいん 셨는데 저는 애기때 진짜 믿었었대요. 믿었었는데 되시小さい頃本当に信じてたんですけどなんかドキュメンタリーみたいなのっ見てなんかサンタおじさん一層タイプサンタ일 하고 있잖아요. 그 어느 날 언제인지 까먹었는데 제가 다큐로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산타 할아버지가 일하고 있었어요 그게 진짜 산타 할아버지예요 다이 그분이 산타예요 진짜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는 있어요 산타가 있어요 관리주의만 기다려주세요 어두운 지점이라 음, 핀란드인가? 핀란드에 계시대요 어느 나라에도 계시지만 진짜에 가까운 분은 핀란드에 계신다고 합니다 이건 다이브가 알려주셨어요 캡처 타임 해달라고요? 또 벌써 해줘요? 저 이제 또날까요 조금만 같이 있게 해줘요 <웃음> 왜냐면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 음. <웃음> 음, 그쪽 가지마. 안 가. <웃음> 안 갈래요. 한 미팅 그 끝. 먼저 저희 팬 콩이 이제 하잖아요. 2월에2월은 나랑 이소 생일이 있어요. 그리고 2월 너무 귀엽지 않은 숫자가 그래서 마음에 들고 있어요. 2월 정말 특별한 약간 한 달이 될것 같아요. 다이브 계속 만나고. 말이 자, 안에 때려나? 그러네. 주무시고 계셨네. 미안. 이 둘이 좀 세워줘야겠다, 그치 사이좋게. 미안. 맞아, 티켓팅, 파이팅. 파이팅이요. 할수 있어. 내 짱가 모레티 집어리시 같은 크리스마스 프레젠트는あります 제가 여태까지 받았던 크리스마스 선물 중 제일 좋았던 게한 유치원 때였나? 그 인형이 있거든요. 사람 인형. 그 있잖아요. 뽀뽀짱. 일본도 뽀뽀짱이라고 뽀뽀짱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인형 그 계란, 그 친구가 약간 같이 입욕할 수 있는 인형이었어요그 시리즈가 있었어요 ぽぽちゃん가일緒に 뉴욕 お風呂에入れるぽぽちゃんがいたんですよそれをずっと cm でやっててテレビの 뭐欲しくて欲しくてしょうがなくて お母さん테ぽ뽀ちゃんほんと欲しいお願いほんとに欲しいじっちにいてごらんおじいちゃんにいてごらんっていうからおじいちゃん私ぽ뽀ちゃん欲しいなってちっちゃいなんでこんなに記憶してんだろ違う 어릴 때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TV 광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욕할 수 있다고 막뽑뽀장자 입욕할 수 있어 우 와!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갖고 싶어서 엄마한테 제발 크리스마스 때 이거 달라고 산타 할아버지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엄마한테 제발 전달해달라고 할아버지한테 말해달래요 할아버지한테 말했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딱 받았는데 이게 썰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날 받았는데 같이 입욕했어요 입욕해서 그대로 제가 둔 거예요 머리를 안 말려주고 하니까 다음날에 보더니 그 뽀뽀장 머리카락이 오만 진창인 거예요 진짜 안 말려줬으니까 내가 드라이기로 그래서 완전 좀 와일드한 뽀뽀장 머리를 계속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영상 보니까 뽀뽀장! ポポち이랑이らん하고 있는 きは상いぶんとんやさんいそうするポポちゃんをそれでクリスマスの日に無事にもらったんですけどそのポポちゃんの人形と一緒に結局その日にすぐお風呂に入ったんですよでも出て私がポポちゃんの髪の毛を乾かしてあげなかったからポポちゃんの髪の毛が次の日にすいワイルドな感じになっちゃってなんかアフロに近い感じになっちゃってそのまま一緒に過ごしてましたね でも크리스마스 나기노 時の動画見たりしね。ポケと。うーんとか言ってたので、うん、幸せだったなって思いました。ね、のまにゃげんな感じ。見やね。大部。 <웃음> 음, 요즘은 음악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추천도 많이 받고 해서 많이 들어보고 또 레플이 올려야겠다. 그렇지. 또 그림도 그리고 싶어요. 이제, 이제 리즈 그렸으니까 다음 누구까이. 아, 관심난 기념비대가 꼬아는. 근데 일본 주 금요일에 일본에서는 학교 끝난다 하는데 한국에서도 이제 방학인가 방학인가 이제 대학교도 이제 방학이라 들었는데 친구들한테는 방학이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이제 다이브 아이브한테 집중해요 집중 집중 집중하시고 연말 무대도 많이 남았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진짜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기대 많이 해달라고 하냐면 진짜 기대해도 좋으니까 기대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빈말이 아니고 다이브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거짓말 안 쳐요 약속 <웃음> 저녁 메뉴 추천이요 이제 저녁 시간인가? 아닌데, 아직 4시 <웃음> 반인데, 지금 먹으면 안 돼. 배가 안 고프니까, 이따 이상하게 배고프면 안 돼요. 다이 아직 먹지 말고. 근데 추천을 하냐면, 하자면... 아, 좀 진지하게 생각해볼게요. 목살, 목살 필라프 치즈 추가. <웃음> 내가 좋아하는 메뉴. 간사이弁 셔べ뜨 니 보시. 나니야, 아, 코, 코려는 나고야弁 낙이, 난데야네. 난데야네. 사투리, 저 요즘 이제 한국어 사투리도 마스터하고 싶어서. 근데 리즈는 제주어를 알고 있고, 근데 또 집안 친구가 없어서, 저 부산 사투리도 알고 싶. 어 연습생 때 부산 친구들이 많아서 부산 사들이배우손는다 까먹어버렸어요. 어, 유진짠 또는 에피소드 聞きたいで 유진 언니랑 있었던 일화 같은 거 듣고 싶다고 하는데, 있었어요. 오늘 연습하는데. 을 <웃음> 제가 장난쳐서 유진 언니랑 이렇게 막 포징하고 놀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발보브는볼수 없어서 너무 아쉽겠지만 이전에 이렇게 둘이서 포징 막고랑고 이렇게 했는데 멋지게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답니다 <웃음> 음 콘슨이가 생각하는 겨울의 소행 음. 저는 요즘 집 나갈때마다 눈 한번 밟고 가요 한번 밟고 눈이다 하고 나가요 그러면 재밌지 않나요? 나의 소확행 요즘 눈 밟기 대놓고 밟기 혼자 그 아무것도 없는 완전 흰색 거기에서 두두두두 이렇게 걸어가는 게 진짜 재밌어요 또 소확행 뭐가 있지? 근데 추운 것도 뭔가 소확행이지 않아요? 약간 추울 때 내가 딱 예쁘게 겨울에 입을 만한 패션 아이템 막귀도이 하고 목도리 하고 패딩 입고 부츠 부츠 신고 약간 다니면 너무 너무 겨울 같아서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나 자신이 뭐가 좋아져 그럴 때. Love myself. I will love myself. 이거 이런 마음 가짐입니다 <렘> 리즈ちゃん練習したい하の싶一緒にしたかったんだけどねまた次の機会にすることにしましたじそろそろインサタイ그러면 <렘> 캡처 타임ャータイ이브行처よタ 일단, 첫 번째는 너무너무 다양한 듯이, 컨슌이 포즈. And, 연말 컨슌이 포즈. 멋있어야 되니까. 하고, 또 뭐가 있지? 나비도 하고 음, 어? 푸니뿐니야또자 오늘 오늘도 내가 이틀 연속으로 다이브를 만나러 왔는데 다이브 나랑 같이 시간을 보내줘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맨날 이렇게 만나러 와도 돼요? <웃음> 일단 다이브의 마음은 알겠어 근데 이렇게 꾸준히 다이브 만나러 올게요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재밌으니까 <웃음> 오늘 맛있는 저녁 먹고 따뜻하게 입고눈 놀이도 하고 랩플리더 뜨까 <웃음> 하고 하고 하세요 지금까지 콘슨이의 애프는눈 쇼였습니다 이 친구들도 한 명씩 인사할까? 안녕 진짜 한 명씩 할 거야 안녕 안녕 안녕 보고 싶을 거야. 내가 또 만나러 올게요. 안녕.